좀비 아포칼립스로 빗솔, 케빈을 끌고 온한팬 처음에는 우왕좌왕했지만 점점 적응을 해가고 있었는데. 근데 무기도 씻고야 되나? 항상 무기를 소중한 마음으로 다루라고. 약간 무기라 하면 피를 머금고 있어야 멋이 나는데. <웃음> 아, 깨끗해졌다. 로션 있는 사람. <웃음> 로션. 피부가 좀 땡기네. 앞길 좀 열어놓을게 내가 다시 오케이 위로 올라가자 이제 별로 무섭지가 않아 이제 그니까 적응이 다 됐어 약간 가벼운 부상 때문에 좀 고통스럽긴 한데 근데 이마을은 끝없는 브라가 유행인가봐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다 끌어붙어서 어때? <웃음> 답답한가봐 중요한 거는 그걸 나도 입을 수 있다는 점이지 <웃음> 아하 여기 뭐지 야 여기 근데 엄청난 부잣집 같아 여기 그러니까. 가방 있겠다 그니까 가방 있어 좀큰 뭐 가방 있겠다. 있겠다 한 명씩 한 명씩 나처럼 바로 다운을 시키란 말이야 <웃음> 어? 지도 메모가 적혀있다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D가 물렸음 하지만 심지.. 힘들... 야 여기 지도가 진짜 제대로 있어 야 이거 내가 줄게 자 한번 봐봐 너도 야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D가 물렸음 하지만 생각하지 않음 망약을 위해 항생제가 필요한 혼이 여기서 우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기름 있고 그니까 러 기다리고 있대잖아 여기가 어딜까? 근처일텐데 아니 근데 있나? 진짜 된다니까 이거 보면은 맵 봤을 때 M자 누르면 맵이 뜨는데 그거랑 지도랑 대조가 돼 이게 어 그러네 여기 있네 맵에 어, 뜬다 이제 이거 지도 없어도 한번 줘봐 축소해봐 야좀 멀리까지 가야 돼 근데 차가 있다면 줄래 멀어 맵뭐 <웃음> 뭐, 뭐, 뭐 이따구로 멀어 <웃음> 저기 한편아 세탁기에 그 비단 팬티 있어 비단 반스 부자 팬티? 와나 저거 사보려고 어? 이집저집 털었었는데 근데 이거 자고 있어 있을... 어이자 야, 야 깜짝이야 이씨 비수리 여기서 도끼 들고서 있... 아 자는 중이었어? 어 자는 중이야 이거 자는 중이야 아, 도끼 들고서 있어가지고 깜짝놀랐네 아 됐다 어다시었다 어떻게 자 이거? 야, 우클릭 눌러서 휴식 누르면은 그 자는거야 빗소리 비켜봐 나 못나가 나 십자말 풀이 중이라 잠깐만 아 못나가아 <웃음> 아 십자말 풀이 중이야 아 됐다 나도 자고 싶단 말이야 잘 수가 없어 우클릭 눌러서 휴식 누르면 돼 너는 피곤해서 뜬거 뜬 아닐까? 나도 안떠 빗소리는 그냥 휴식 해야돼서 뜬거 같은데 아너 아. 너무 무겁게 오래 다녔었나봐 나는 야 오염된 붕대 찾았다 이거 닦아 놔야겠다 중대가 오래 어, 가지만근내 그, 그 발바닥에 있다가 뗀건데 아이씨 부자집이긴 한데 가방은 없네 꼭 어? 어. 밑에 차 있어 바로 옆집에 오른쪽 집 네? 밑으로 내려와 알았어 그렇게. 내가 이거 시동 걸어놓을게 진짜로 할수 있어? 이거 내가 많이 털던 차야 어? 탔어 쟤돼 돼? 돼? 다내가옳추다내가 조금만 기다려봐 뭐가 막지는 차가 지금 기름이 없어 기름이 기름 있는 차 찾아야 돼야 시동 소리 때문에 겁나 튀어나온 거 아니야 지금? 맞어. 야 근데 기름 같은 거 아까 소방서에 연료 탱크 있었는데. 야 근데 기름 같은 거 여기. 와 이거 너무 많은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뒤로 한번 빼자. 야야야야. 오와와와 와. 야 옆집에 부잣집에 있잖아 차고 안에 어. 발전기 있었거든 거기에 기름 있는지 봐야 돼 그럼. 나 따라와봐 나 따라와봐. 여기 여기 안에 좀비가 한 마리 있긴 있거든. 자이자식. <웃음> 아니지 아이 자식아. 죽이고 연료가 용이야 발전기가. 아 그러면은 이거 기름통 들고 자동차 돌아다니면서 어, 어, 어. 기름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렇게 씨. 해보자 그러면. 저차 기름만 없거든. 다른 건다 정상인데. 기름통 챙겼어 그럼? 챙안챙겼어어 챙겼어 챙겼어. <웃음> <웃음> 어. <웃음> 아무튼 실망할 저러. 뻔했어. <웃음> 진짜 실망할 뻔했네 그냥. 게임 계절마다. 이 옆에 부잣집인데 여기 가볼까? 아 한편이 시동 걸었어 가지고 좀비 몰려오네. <웃음> 야나나나 나, 나 도와줘, 나 도와줘. 야야너왜 물려 야 뒤로 빼 네가 갔으니까 물 <웃음> 아니 뒤로 빼면서 나와야지 아 싸우는 방법 모르네 저 양반. 어우야 아, 우와 나피 너무 많이 달라. 아 목에 물렸어. 동맥 찢어졌다. 동맥 찢어졌다. 동맥 찢어져. 빨리 가 빨리 가 봐. 빨리 가 봐. 나 붕대 빨리... 없어. 붕대 줘. 붕대 줘. 붕대, 줘. 붕대 없다고? 야, 야, 천도 없어? 천도 없어? 어 없어 없어. 빨리 빨리 빨리. 천천 천, 천, 천, 천, 천, 천, 천, 천, 천, 천. 내가 천, 천, 내가 지킬게. 찢어진 천 여기. 찢어진 천. 찢어진 천 뿌렸다. 찢어진 뿌렸다. 와나피 10%야. 괜찮아 괜찮아. 야 저기 저기 저기 울타리 쪽으로 붙어 있어 봐. 몇 마리 더 있어? 거의 다 정리됐다 근데. 나 실력에 많이 녹슬었나 봐. 시동이 안 걸리네. <웃음> <웃음> 기름은 있어? 기름은 채웠어? 모르겠어. 기름 이 있는지 없는지. 기름이 없는 거지. 걸어봐야지. 지금 기름 표시 보면은 E 가 MT고 F 가 풀이잖아. 자, 시동 걸리면 확 올라가는 차도 있더라고. 좀 도둑 생활 20년 하면서 얻은거 걸렸다. 차. 차 시동 걸렸다. 시동이? 어야 우리 차 움직인다. 움직인다. 어나 여기서 탈수 있는 건가? 예 네, 옆에 조수석으로 와. 아니 이거 그럼 2인승이 아니야? 뒤쪽에 타 뒤쪽에. 옆에 있는 거 열어봐 그냥 4인승짜리. 이거 기름을 뺄게 얘를. 아까 그 차, 아까 그 차로 갈까? 아 파란 수차, 오케이. 기름 뺐잖아. 어 기름 뺐어, 기름 뺐어. 그리고 좀비 죽여놨잖아 아까 그 차. 죽여놨잖아, 아까 그 차. 죽여놨잖아, 아까 그 차. 기름 넣는 중. 나 도와줘. 오케이. 오케이. 커버 커버 커버 커버 커버. 나티안안 어. 보여? 나티안 보여? 안 보여? 아,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야 근데 잠깐 여기 요집 들어가서 우리 물이라도 먹고 뭐 음식이라도 어, 먹을 것 좀. 어, 한고 어. 가야 되지 않겠냐? 나 배고프고 춥고 막 어. 지금. 넣었... 아나 아, 아, 너무 깜짝 놀라서 막아나 진짜 놀랐어 막그 이름이 생각보다 적게 채워졌는데? 아직 넣은 거야? 그러게 다 넣은 거야 다, 다 넣은 거야 그게 갈 만큼 가자 이거 타고 근데 음... 어 시간 걸렸다 우와 걸됐다 어, 됐다 됐다 탔어 출발 출발 출발 어디로 가지? 자 잠만 내가 지도를 볼수 있거든 여기서 우회전 우회전 임마 우회전 외전, 외전, 이제 밑에, 밑에 가속방식이 들 있어가지고, 너뭐 먹으면서 하냐? <웃음> 야,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계속 가야 되는 방향이야. 그러니까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방향은 요 방향을 지켜줘야 돼. 그러면 앞에 나오는 아픈데... 사거리에서 우회전. 어, 기름 좀더 빼볼까? 더 빼질 것 같은데. 아, 아까 그 차에서?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지금 밤이 뒤에서, 돼가 좀 위험하다고. 어? 너뭐 먹으면서 얘기하고 있냐? <웃음> <웃음> 지 혼자. 진정해. 뭐뭐와한편이안 내리는 것 봐. 너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버려. <웃음> 알겠어. <웃음> 한펜아 미안한데 차에서 X 게안돼안돼안 돼, 돼, 돼. 창문 열고 피워 창문 이, 열고. 이미 문 닫고 피고 있어. 나 추워 추워 추워. 아이 c x x x 기분전환을 해주래 근데 나도 좀 피고 싶긴 한데 <웃음> 어디가 한편아 어디가? 여기 경찰차 있길래 경찰차? 어? 경찰서인줄 알았어 야 여기서 한번 정리할까? 진짜로? 아 지금 편의점 같은 것도 있는데 여기 음식점 한번 좀 털고 갈까? 그래. 차에다가 통조림 좀 버릴게 그럼 야 뭐야 뭐야 옆에 좀비 있어 어나 물릴 뻔했네 지금 아, 싸우는 거 익숙해지고 있어 야! 어, 미안 나차 유리 깼어 중국값 다비픈들. 떨어져 이러면 아 중국값도 중국값인데 야 이거 좀비 모이는 거 같아 슬슬 이리 깨버려 그냥 그 깨물? 깨버릴... 어... 야 이건 좀야 이거 수습시간 없다 가자 그냥 어때? 가자 가자 가자 비스러 나와 빨리 가자 가자 타타타타 타, 타, 타. 지금 걸렸어 바로 걸렸어 탔어? 탔어 <놀람> 탔어 탔어 탔어 탔어 <놀람> 이거 라이터 좀 켜야겠네 점점 고장났네 <놀람> 라이터 굳이 켜야되니? 앞에 안보여 <놀람> 오, 음오 괜찮아 괜찮아 저 괜히 잘못 받쳤다가차 고장난다 그지 맞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스무스에. 지금 15% 왔어. 내가 봤을 때. 어, 많이 왔다. 가다가 뭐 털어야 되는 거 있으면 털는데, 아니면 말자야. 어, 위험해 맞아. 보인다 여기. 응. 근데 배가 살짝 고프긴 한데. 이 뭐야 앞에 기력, 기력, 기력. 옆으로 돌아가자. 길이 어, 하나 나있기때문 돌아야 돼, 돌아야 돼. 여기서 우회전. 틀렸어. 있는... <웃음> 우와, 씨야, 사고 날 뻔한 거야? 어, 사고 날 뻔했어. 아, 나맷 보고 있을 동안은 조심해서 좀 운전하고 있어봐. 야 우회전 길이 나오면 우회전 하는 거야? 밟지마! 너무 밟지마! 너무 밟지마! 살살 가! 살살 가! 내차 사자마자 혼차로 만들어버리네? 문이 안 열려서 창문 깼어? 아니 창문 내렸어 기름 오오야개 좋다 몰라, 이거 차! 소리 봐! 야 이모 항소야 뭐야? 나물 마시고 올게 어요 정도만 빼놔 아야야총 샀어 저야 미쳤나! <웃음> <웃음> 지금 50% 왔음 와차 소리 봐 소리가 달라. 음, 그러게. 이게 좀 안정적이긴 하다. 뭔가 좀더 튼튼할 것 같아. 근데 톤이 여기서 우릴 기다리고 있으면 저 지점까지 한번에 가 볼까? 톤이한테? 음, 톤한테? 네. 어떻게든 가기만 하면 오오오 되니까. 어! 왜 그래? 으! 오오오 어. 오오오 저거 불 쳤으면 바로 차 멈췄다. 어! 어! 일부러 그러지. 아, 니야 진짜 이거 어렵다니까. 먼저? 긴장된대잖아 아, 죽겠어. 어, 잠깐만. 나 배고프니까. 야, 잠깐 세워 볼래? 여기서 뭐 먹고 가자. 그냥 먹을 수 있어 차에서 아니.. 한펜이나안 먹냐고 갈게 갈게 아빠는 원래 안 먹는 거야 <웃음> 한펜이안 <팬이> 먹냐고 <웃음> 이 불효 자식아 불효 옥수수 통조림 열어서 줄게 어.. 따서 주는 센스 뭐야 거기서 먹고 그 다음에 식후 땡 하고 들어와 아들 라이터 콩가루 집안이 라이터 <웃음> 빨리빨리 비쇼 빨리빨리 잠시만 이 밤공기를 음미하면서 피는 거야 아들아 지금 2시 10분에 무슨 밤공기야 밤공기는 <웃음> 어어어어 <웃음>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저또 총선 다지 미쳐가지고 와저 낡은 건물도 있고 날리 여기 있네. 근처거든 여기서 조금 올라가서 요 근처거든 요 근처 여기인데 우리 ]이야. 뒤쪽이야 우리 뒤쪽이야 뒤 뒤에 있던데 어어어어저 조그만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나 본데 맞네 저거 막 바리게이트로 막혀있네 어 위성 있고 막뭐 이런 거 보니까 근데 할만 할것 같은데 좀비 이제 내리자. 나 이거 옷을 너무 겹겹이 입었나? 덥지 개뜨거워하네? 가죽 재킷을 벗을까? 오 형? 어? 이소려아 더워 성남자네 그냥 와... 저 가방 끈으로 딱저 꼭지점만 가리고 있는 거야 <웃음> 근데 꼭, 중요한 덴 가려야지 근데 약간 여 넓게 퍼져있다 형은 약간 저, 사시야 자랑이다 씨야저 집이 맞는 거 같아? 한번 봐봐 맞는 거 같아 이거 맞아 톤 어디 갔는데? 야 여기 톤이 있었던데 맞아? 여기 조금 더 위로 가야 되나? 야, 설마 톤이 개인가? <웃음> 아 여기 옆에 보면 개집, 개집이 하나. 개집 말아. 말한... 오 <웃음> 어, 지도 모음집이다 여기. 어? 지도 모음집 있어? 야 이게 실마리가 이렇게 이어지네. 야그 메모지 줘봐 메모지도. 메모지? 아나안 꺼냈는데. 나 내가 꺼낼게 내가 꺼낼게. 지도 보기. 비디오 가게랑 술 있는 곳이 표시돼 있어. 약이랑 이게 음. 스토리가 있는 건가? 전 보이는 스토리는 없을걸? 그럼 우리 비디오 가게나 가볼래?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바로 닫아. 들어 들어 들어. 너 <웃음> 그 방금 성질냈니? 아, 아 아니. 여기 뭔데? 야 이거 괜히 들어온 거 아니야? 이런데 상가인가봐. 비디오 가게가 있나봐. 야 위스키 백포도주 길은... 여기 있다 맞다. 여기 술병 겁내 많아. 너 근데 술 좋아해? 나술잘 마는데, 나술 고래야. 드렵게못 음, 마실 것 같은데. <웃음> 나 지금 그냥 우와. 야 대박. 음식 미친 듯이 많네. 어 <웃음> 안주 안주. 다 맥주인데 근데? 뭐야 다 술이다 백... 야 근데 여기 카메라 샵이 있거든? 근데 최고급 카메라로 뭐할수 있냐? 네. 여기도 메모가 적혀있는 지도가 있다 어? 진짜 나 줘봐, 줘봐. 내가 끊을게 음, 여기 위쪽에 있어 위쪽. 뭐야 이건 루이스빌이야 근데 학교가 써있고 네. 그 다음에 소름끼치는 수위의 트럭이 여기 있어야 함 나갈 때 울타리 조심해서 운전하기 차량 정보 있고 이거는 안전한 집이 있어 바리케이트가 쳐져있는 아 그리고 좀비가 엄청 몰려있는 지역이 표시돼 있다. 대박이다. 근데 나름 디테일이 있는 게임이. 음, 다들 막 지도의 사연들을 적어놨네. 어, 비디오 테이프 여기 있다. 무슨 비디오 테이프인데? 많이면 왜 돌스에게만 쌀밥을 줬을까? <웃음> 맞아? 이웃 집 사람. 나를 움직이게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네. 어, 비디오 테이프 제목. 침대 속의 위험. 진짜로? <웃음> <웃음> 어. 아니 진짜? 어. 거짓말. <웃음> 진짜인데? <웃음> 어디?